사도행전 예순 어, 한 번째 강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전도여행을 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전파하며 지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음. 여기서 이제 보면, 정상하게 같이 갈수 있고, 또 정상하게 잘 나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웃음> 저들이 주의 지체로 있으면서 심히 다투었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웃음> 있는 거죠. 물론, 저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 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심히 다투고 떠난 건 아닙니다. 분명한, 어, 그, 사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다텄습니다. 음, 아마 감정이 있어서 싸우고 헤어졌다면, 다시는 합치지 못했을 겁니다. <웃음> 그렇더라도, 아무튼 이 싸움은, 어, 성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잘볼때 아무리 위대한 그런 그 전도자 위대한 신앙의 그 앞선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지 않으면 설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아뭐 바울도 실수했는데 이렇게가 아니고요. 바울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튼 저들이 다툼을 일으켰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일을 그곳으로 인해서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그들이 나뉘어서 각자 흩어져서 자신들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린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이제 뭐 그들의 전도 여행의 기록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브로 전도로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이 아그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그 지도를 받고 마가 복음을 쓰기까지 하지 않아요?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혈기방장하게 그렇게 어,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움직였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에 바울의 일에 아주 나중에 잘 쓰임 받게 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님의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지 아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음. 음. 예 본문 초두에 보면 수일 후에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누가는 가깝게는 예루살렘 회의의 일들이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소개되면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더큰 더 범주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한 새로운 전도여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16, 18장, 22절까지 나타나는 2차 전도여행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 후회라는 표현은 전환되는 그 새로운 달락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뭐, 이런 일들 후에, 이런 날들 후에. 그러니까 35절과 36절의 시간적 간격이 감격, 조금 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49년, 주 49년에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49년 후반기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사실 이차 전도행을 떠나한 것은 50년 이제 봄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수일 후에가 이제 꽤 여러 달이 되는 거죠. 연 연도로 보면 뭐 1년 해수가 넘어가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바울이 담메색에서 회심한 뒤에로부터 따져 보면 뭐한 그때가 이제 34년 정도 정도 뭐그 정도 됐으니까 뭐 지금 50년 따지면 16년 7년 정도 된 거죠. 이게 바울이 자기가 이제 회심한 후에 그그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3년, 10년 뭐 이렇게 14년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들을 다 더해서 말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웃음> 이제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의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간에도 그, 간에도 이제 그한세 차례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죠. 회심 뒤에. <웃음> 총에 참석한 것까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와서, 그렇게, 총회, 예루살렘 총회의 그네 가지 결정을 수리안디옥교회에다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든든히 세운 뒤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세우려고, 또 가서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 그, 김홍준 목사님 글에 보면, 요, 요 수일 후에 요 사이 그니까그저 안디옥 교회에서 그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외식하는 그 외식에 미혹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것들을 전했으면 이 떳떳하게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 저 유대에서 그 할례주의자들 모세 율법을 중시하는 기독교인들이 내려오니까 또 그것도 부끄럽게 생각해 갖고 피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한테 책망을 내용이 나. 그그그 그 내용이 요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기록은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역사적인 그 순서로 보면. 그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이 요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선포한 각 성을 둘러보아 그곳의 형제들이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교회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제 그첫 창조에서 목표했던 대로 자라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거기서 구원받고 뭐 천당 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영. 그 영원 전에 사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한 가시적인 그런 교회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받고 섰지만 그 위에 든든히 더 서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볼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뭐 다녀서 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웃음> 그 그들한테 그 가서 뭐 인기를 얻고 뭐또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우리가 저기 아모스 <웃음> <웃음> 아모스 선지자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 드고아의 목자였었는데 드고아는 남쪽 예루살 예루살렘에서 남쪽한 16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면 얼마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무슨 인기 얻으러 간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러 간 거예요. 주의 백성들, 복음의 전달자들, 사역자들은 뭐 어디 가서 인기 얻을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돌아보려고 하는 것들, 그들이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한번 보지, 이렇게 간게 아니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온전한 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 저들이 회심을 하고 한 교회로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아직은 미약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에 있어서 앞서가는 자가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뜨거움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들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떠난 부모가 어린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여기서 하고 있다. 그냥 쑥쑥쑥쑥 누가는 써나가고 있지만 그런 그 행간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있는 것니다 하나님의 그 그신 경영을 알고 그들의 그 상태를 알고 그들을 돕는 자로서 그, 어, 그 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수 년간이나 그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 대한 그 그리움은 바울의 마음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뭐 길게 보면 만뭐 2년 이상 될 거고요. 짧게 보면 1년 몇 개월 정도 됩니다. 1차 전도행이 주 46년에서 49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그, 그런 기간이라도, 사실, 46년으로 따지면 벌써 4년이나 지난 거잖아요. 46년에 가서 세운 교회들은. <웃음> <웃음> 아무튼, 그들에 대한 그리움. 그냥 인간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리움이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웃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공식적으 새로운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딱써 계획을 딱써 가지고 1차 어디, 어디, 어디 돌아서 다올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막히고, 또 본도 그 비두니아 쪽으로, 예? 지금 흑해 그 연안 북쪽으로, 그쪽으로 가다가 막히고, 들어와러 와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창하게, 뭐, 5개년 계획, 뭐, 2차 전도행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한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장기적인 일을 할수 없어요. 예? 네? 코앞에 지금 일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온 주에 무슨 그런 일을 할수 있게. 겠 불가한. <웃음> 하루하루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큰 틀로서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일에서 어떻게 진전되어 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전도여행 때그 형제들 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이 참 그렇게 이제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것은 뭐, 그, 이제, 그, 아시아에서 들어와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앞으로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일은 또 우리들을 위한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으로 해서 뭐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족족이 이게 우리와 아주 맞닿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사실은 그런 그 의미 있는 발걸음이 돼야 돼. 주님의 교야. 회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 뭐 내가 누가 가든지, 누가 뭐 공부하러 가나? 누가 어디 전도하러 가나? 그런 것에 뭐, 나하고 상관없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자그마한 일에서 그, 진짜 우리의 정체감과 사역을,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바른 개혁교회를 이루는 거고,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신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그냥 구체적인 계획이 손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는 논리는 매우 합당치 않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눈에 보이고 귀에 무슨 음성이 들려야 그것이 성신님의 인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 거지. 큰 범주 안에서 자신의 할 일을 알고서 먼저 그런 걸 고려하면서 닥치게 되는 본연의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주어진 기본적인 작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큰 역사적인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진리를 제공하시고 그에 따라 행복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견주어 그 일치를 이루게 하셔서 당신의 작정을 그의 의지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로봇으로 우리를 써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과연 그렇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배려가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배려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뭐 주님의 일을 돕지, 그게 아니고 협력하지 이게 아니야. 주님의 뜻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룰 수 있는 거를 우리를 참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 가지고 언약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뭘 보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그 크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그 어떻게 그 속내를 다 알고 하겠어요? 주님이 비춰주신 만큼 조금 알고 경험하고 나가는 건데. 그거 갖고 우리를 뽐내 봐야 그 뽐내지냐 이 말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 앞에 작은 일들, 그래서 뭐뭐 휴지 한장 줍는 거 와서 교회 뭐 교회당 교우들이 예배 잘 들을 수 있게 좀 와서 미리 와서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일에요 이 우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반주하는 일, 뭐 옆에 조금만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도 이게 참이 우주의 통일과 우주의 충만과 맞닿아 있는 일이다. 아무튼 그렇게 바울이 제안하니까 바나바는 그러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바나바하고 삼촌 조카지간이잖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 바나바하고 남매지간이 됩니다. <웃음>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어려운 박해기간에도 자기 집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임을 갖게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었는데, 밤빌리아의 버가 이르렀을 때, 이제, 어떤 연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전도단에서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달리아라고 하는, 지금은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그 안탈리아, 안탈리아가 그렇게 살기 좋다던데, 물가도 싸고, <웃음> 아무튼 그쪽으로 항구로 해서, 버가로 해서 이렇게 반빌리아 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수리안디옥으로, 저저저 <웃음> 비시디안디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웃음> 근데 이제 그 버가에서 거기서 이제... 돌아간 거죠. 젊은 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우직하게 우리가 봤잖아요. 일차 전쟁으로 보면. 그배 타고, 우직하게 그 산맥을 넘어서 그 섬을, 구부로 섬을 가로질러가지고 저 끝에 가서 다시 배 타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그, 그, 그 험한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야죠. 우직하게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무튼 돌아가게 됐어요. 이러한 그 마가의 예루살렘 행에 대해 여러 견해를 내놓지만 신뢰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으로 아주 어리고 여려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힘든 전도행을 잘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마가 요한이 이제는 이전의 일들을 돌이킨 듯하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좋겠다 하는 뜻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저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뭐 삼촌 조카 사위니가 데리고 가자 한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그 그 바나바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권위자고 그 다소에 있었던 그 바울을 데려다가, 수리 안디옥에 데려다가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니까 러이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바나바. 그니까 러 단순히 조카인데 그냥 그 전도 여행을 데려, 그 그, 그, 그, 그, 얼마나 힘든 여행입니까? 그동안 벌써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벌써 돌마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돌마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도 데려가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조카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그, 그, 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밤빌리아에서 그냥 되돌아간 마가를 그, 그, 신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웃음> 여러분도 알, 알다시피 바울은 매사에 아주 정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바나바가 잘못했을 때에도 단호하게 책망했던 성격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메마른 원칙주의자는 아니었죠 그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용의 도를 발휘할 줄 알았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볼때 봤는데,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는 율법 안 있는 자 같이, 어떻게든지 한 사람 영혼이라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 아디아포라 중용의 도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맥힌 원칙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도 이제 <웃음> 그 일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대강, 대강 하지는 않았던 그런 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직했, 했던.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금 양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둘이 부딪혀서 심하게 다 떴다 그랬어. 심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에게 무슨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건 아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의 그 성격을 보면, 자신들이 하고,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선교의 그 중요성과 그 일의 팀워크에, 그 일에 있어서 그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 그 가다가 또 중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굉장히 힘,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웃음> 반대를 한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보기에는 한번 돌이킨 내색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 건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거 같군 안돼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실 바나바도 이전에 유대자 주유자들의 그 외식에 잠시 넘어진 적이 있고 물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넘어질 때 바나바도 같이 넘어졌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이야 14절에 13절에 그 바나바가 넘어진 게 나와요. 그냥 회개했죠. 마가 요한도 바울이 보기에 아무래도 진 유대적 성향이 이제 강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이런 점도 좀 우려가 되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예, 예 심히 다투게 됐어요. 자신들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누가 옳다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심하게 다툴다 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의견 대립으로 갈라지게 됐다. 중립적인 묘사를 한 거죠. 혹자는 이들의 다툼을 좋게 보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종교적인 분노를 한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둘다 연약한 인성을 가진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못 보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툴 수 있는 거죠. 네? 그 연약한 인성 때문에. <웃음> 어쨌든 저들은 다투었고, 그리고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갔고, 바나바의 이후 사역은 이제 직접적인 기록으로 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날 때 교회 전송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들이 떠날 때는 교회 전송을 받았다는 게 없어요. 되게 다투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신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대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실로아노하고 동일 인물인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내 이방인 전도에 매우 적합한 인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잠깐 올라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수종자 역할을 맡아서 2차 전도여행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되 교회,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들의 다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인성을 가진 자들로도 심각하게 다투었지만 무슨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투는 건 아니다. 각기 나름대로 성신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인성이 들어간 거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후에 그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결혼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 아주 칭송을 끊이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나바를 굉장히 칭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골로에서를쓸 때는 이제 로마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거니까 그때 60년, 61년이거든요. 3차 전도행을 끝나고 가이사리아에서 한 2년 묶여있다가 갔으니까 <웃음> 그 때는, 이제, 그, 거기서 골로세서를 쓸 때,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마가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여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다. 이제, 마가요한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또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요. 어, 그런 걸 보면, 이들이 단순히 그냥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다. 사람이 개인 가, 감정으로 다투게 되면 그 안금이 남아있어서 어지간하게 신령하게 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다툼의그 역사적 현장에 지금 있는데, 분리와 다툼에.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진리 싸움으로 갈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웃음> 주님이 이제 뜻이 있으시겠죠. 음. 그러나, 에, 문제는 다툼은 안 좋습니다. 다툼은 안 좋아요. 음. 에, 아무튼 저들은 인간적인 악다구니로 다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 약간의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 대해 악감정을 갖지 않았다. 굉장히 이제, 이제, 신령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비틀어지면,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쪽을 향해서 눈길도 주기도 싫고, 아주 몸, 몸 몸통을 돌리기 싫어하잖아요. 나 인생에 그냥 안 만나야 될 인생 만나가지고, 저기, 인생이 참, 참, 많이 그냥 허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어, 교만, 자기 스스로 교만해야 된 사람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어, 풀지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 그러나 우리는 내 아들을 죽인 왼수라도 또 아들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주님이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그 그래도 이제 다툼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안 좋고 그것이 그 이제 모양새가 진짜 이제 좋은 건 아니다. 좋게 나뉘어서 얼마든지 갈수 있었는데 다투고 갔으니까 이제 안 좋다. 아무튼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쓰셔서 이제 그더 넓게 복음 전파가 될수 있게 하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